안 뽑았어. 완전 완전 뽑으면 그 사람 나가니까저 아, 그걸... 반장으로 유준호를 추천합니다. 왜문 해시려는 거예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빠빠빠빠빠빠라라라라라라라빠빠빠자 <웃음>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죠? 어 그러게요? 저는 분명 히 1980년대 한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네? 저금 저희 오철이. 다 정장이잖아요. 왜 정장 입고라 하신지 다들 아시죠? 저희 뭐 입사하나요? 이제 새로운 회사로 어? 떠나나요? 아니죠. 지금 리프플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PD 많아요. 있고 출연자 있고 그럼 됐죠 뭐. 지금 그게 없잖아요. 우리 응. 멤버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 아 대표. 반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우리 사이에 반장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보는코너근내 <웃음> <웃음> 거야. 오늘 다들 공약 만들어 오셨나요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왜? <웃음> 어 왜죠? 저는 사실 반장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아 공개오 아 어디있어? 아 바로 바로 여기 찍어. 아니 너 그러면서 멤모장에다 적어놨지? 왜 저는 왜 진짜 있어요? 오늘 이 반장 선거도 반대해요. 어?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어, 어, 왜요? 왜죠? 뽑으면 그 사람 나가니까. 아. 저 왜? 반장으로 왜? 유준호를 추천합니다. <웃음> 대본 해시려는 거예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그걸 깼으면 좋겠어, 딱히 즐거. 그렇죠 그렇죠. 음... 싶어. 예. 아 사실 저도 그 준호 형이랑 좀동감인게 사실 그때 당시 부반장이 홍림이었잖아요 네. 저는 부반장이 반장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아아아 아아 맞아요! 아니요 전 반답니다 어? 왜냐! 3점에서 반장 선거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딱 이번에 기간을 정하고 딱그 임기 동안만 하고 사실 새로 반장, 부반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임기를 몇 개월로? 아니, 저는 6개월 딱 2022년까지 하는 데 어때요? 한달 <웃음>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딱 반장 선거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임기로 정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때 딱 끝나면 다시 제 반장 선거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플이 체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체계가 뭘까요? 뭐 체계 말하고 뭐 이런 건가요? 어 여기 체계 봐라? <웃음> 자 그러면 거즈 정리하고 바로 이제 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공약을 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지각한 순서대로 하시죠. 어! 제가! 좋아 요 좋아 요 좋아 좋아 좋아 면아 좋아 좋 그때 제암들로 할까요? 준비를 했네! <웃음> 지금의 리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지금의 리플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아. 그런 정책을 몇 개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리플 출연지 또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카톡을 활용한 리플 소리함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구나. 이제 제가 듣고 뭔가 이런 의견이 많다 하면 이제 PD 출연진 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플 국민청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국민청원의 특성상 일정 명수 이상 해야지 수용이 되잖아요 어. 저희는 피디님까지 7명이니까 피디님 포함해서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은 수용하는 걸로 아아 네, 그런 정책 해보고 이제 마지막은 출연진을 위한 복지입니다 음. 이제 출연진은 자신의 멘탈이 힘들다 몸이 힘들다 음. 몸이 아프다 할때 출연진 파업이 가능합니다 단 파업 브이로그를 찍어 오셔야 합니다 아아 이상으로 저의 공략 마치겠습니다 시각이 네! 네, 당신입니다. 자, 일단 저는 사람들의 컨텐츠 같은 거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DM으로 컨텐츠를 추천을 받아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10일에 한번 저희 PD님들과 멤버들을 제가 강제로 모두 소환시켜서 디스코드에서 이제 컨텐츠 회의를 하고 그거 마지막에 제가 서, 서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스토리에 공유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p d 님들에 전달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장이 된다면 5개월 동안 멤버들을 한 명도 Okay. 멤버 변동이 없게 뭐 추가로 들어오는 건 막지 않겠지만 더 이상의 탈퇴는 안 된다. 이거 제가 무슨 소리가 있었더라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호 3번 어, 서민을 대표하는 대표 양정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리플레이 그리고 리플라이프 너무 많이 우려먹었지않습니까 거의 뭐 사골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도 그거에 맞게 컨텐츠를 짜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컨텐츠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의 그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에는 뭐 미도의 어떤 컨텐츠가 나온다. 뭐. 화요일 날에는 유진이 어떤 컨텐츠가 나온다. 약간 좀 기다리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비교 4번 네. 김영서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담이 돌고 있거든요. 리플 사람들은 비즈니스 관계다. 아! 어! 이 지금 틀을 깨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리플 사람들과의 단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주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식이 참 좋아요. 단합을 좀더 형성하고 그것마저 콘텐츠로! 그리고 이제 리플 팬분들께서 <웃음> 아니 볼을 너무 빨리... 볼을 너무 많이 안, <웃음> <웃음> 안, <웃음> 안, 안 돼! 좀 걱정하고 그시죠 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추진이 되지 않았던 리플 오프라인 행사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리플 분들께서 또 끼쟁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로 리플 공연까지 함께 주최뭐 어, 저는 끼가 아니라 다른 끼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제가 한번 의사니까 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멤버십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전체 공개로 보여지는 멤버십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멤버십을 네.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어떤 거가 올라오는지도 제대로 몰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체험 컨텐츠로뭐한 10개 중에 한두개 정도는 전체 공개로 올려줘서 아 멤버십 이런 거 올라가는구나 해서 멤버십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더 밝게 보여주는 걸 하면 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리플 라이브 방송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국 시청자분들에 대한 <웃음> 시청자분들이 주신 피드백도 많기 때문에 라이브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의견을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기호 5번이어야 하는데 단작권력재생성위원회 기호 1번으로 출마 하하! 독립적이다 저는 이 리플의 반장 선거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왜? 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PD들이 이거를 인용해주지 않으면 음. 공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뭐컨텐츠를 기획을 한다고 해도 PD님들이 이걸 써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재생에. 뭐 여쭤봤어요? 이거 하고 싶은 네. 콘텐츠를 한이 PD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은 이거는 PD님들에게 여이겠습니다 만약에 반장이 되어서 내일 3시 전체 기획회의 하겠습니다 하면 은할 겁니까? 저희는 완전 무리죠 만약에 그 기획회의에서 <웃음> 반장이 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하죠. 그러면 진행하실 겁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반장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다 만약에 형이 여기서 반장이 뽑히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공략 생각해보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옛날 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딱히 한게 없어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들릴 거는 저는 음, 음, 음, 음, 주주언니께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아저합당하신는 아이... 거예요? 아니 지가 <웃음> <아니, 제가> 합당으로 <웃음> 합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언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아니, 주주언니가 좋은데요? 진짜 <웃음> 욕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전에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딱히 뭐 이뤄낸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새로운 반장으로 주주언니를 추천합니다 새로운 반 <웃음> <웃음> 여리명의 공약을 다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커뮤니티에 올린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반장이 선거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구호 어? 하나 할까요? 하나 둘셋 리플 멋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반장 선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 그래서, 저, 그래서 오늘 반장 선거 발표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옷 차이만 가도 누가 관장이 아닌지는 알수 있어. <웃음> 어. 지금 저기 맨 구석에 있는 애들 정장 입은 두 명. 저두 명이 유력 후보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안 해줬니. 양복 그러니까. 입으라고. 그렇죠, 둘 중에 누구예요? 나 그리고 유준호 씨가 유력 후보인 게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오세요, 저두 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 뭐야? 어, 저 뭔데? 어이. <웃음> 반장님 말씀하시는데 나역이가 반장이야 역승이야? 아니 뭐운 그 좋게 아무 말했어? 아무 말했는데? 운 그래? 좋게도 제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영재가 반장이에요? 네. <웃음> 저도 뭐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오 진짜? 뭐 이제 마지막 그 축하 소감으로 뭐 제로 하나 할까요? 우리 애그 그건데?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제로 어, 어, 저는... 보고 싶어요. 아, 아니, 어쨌든... 아 진짜 보고 싶다. 이제 예, 학원... 아 진짜 영광의 춤 보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웃음>